w 고 있었는데 막딱 들어오자마자 막 열창을 열창. o n g u e What is your tongue? What are we under? I don't k 그건 맞지 don't know. I 그 o n t w o t k o w s d d 네, 여보...세요? 네 여보예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우와! 뭐야 뭐야! 나랑 반응 너무 다르지 않아? 나랑 반 너무 다르지 않아! <웃음> 네, 이거... 진짜, 네, 여보세요. 이거, 여보세요. 이거 나 여보세요. 너무... 여보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웃음>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명하고 할까요? 어차피 저희... 아그렇죠그렇죠데 투표들이 네, 저희 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가장 그쵸? 첫 번째 위에 있는 사람부터. 음 앞에 있는 사람부터. 아... 파랑구 음, 사님부터하니름님 음. 음. 먼저 가시름님꼬름님 어, 갈틱폰 처음부터는 어떠신가요? 아 그런 거 없어. 요 아? 네? <웃음> 아, no. 뒤코, 뒤코 no. 순서대로요? 그럼 아. 네! 먼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어 한나 우주의 미세먼지 여기에 스파이를 맡고 있는 코코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와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웃음> 사랑스럽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능이능이를 맡고 있는 강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란치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그, 그 트위치에서 노래 전문 스트리머를 맡고 있는 김란치라고 합니다 오. 오늘을 위해서 순한 맛으로 돌아오기로 한예 원래 진짜 진짜 매운 사람인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이 순수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 사람 맛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요 그래서 <웃음> 저는 <웃음> 나더님이랑 초초니이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하고 있는 캄파라고 합니다. 문구류랑 썸네일 을 위주로 작업하고 <웃음> 있는 호랑구살이라고 합니다. 아아 <웃음> 아아아와 너무 평범해. 짜증나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 아, 분할이에 <웃음> 평범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오히려 평범해서 눈에 띄어. <웃음> 미세먼지도 있고, 능이도 있는 걸. <웃음> <웃음> 순한 맛도 있죠. 아, 그렇네요. 순한 맛이네요. 오늘만큼은 오이고추맛. 음. 오, 오이고추 맛. 음. 오이고추? 네? 오이고추 맛.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들 무슨 상관상을 하는 거죠? 청양고추는 예, 예, 예. 맵지만, 예, 예. 오이고추는 맵지 않고 맛있다고. 패티만이트는 <웃음> 그쵸, 뭐야? 아, <웃음> 아니, 저, 저, 저, 저. <웃음> 이걸 왜꼬꼬름 <꼭꼴은> 보여주고 있어? <웃음> 하도록할게요 근데 주제를 아, 어떻게 하세요? 제를 어떻게 요요게하요제를어떻게나요제를제일 끝에 게는게어게하게하기가주제하요 주제를 이떻요 주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하하게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두 아, 개를 꼭안 넣으셔도 되긴 음. 하는데 넣는 게 재밌긴 해요. 음. 넣고 음. 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진짜 예상할 수가 없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단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명만 예상을 못 하겠다. 시작할게요. 어, 정말. 네, 좋아요. 시작. 아 주제 뭐하지 진짜? 어머,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생각하고 올걸. 복숭아 같이 생긴 탐스러운 엉덩이를 보고 있는 사람 맞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이거를 이렇게 와, 이렇게. 되게 어렵다. <웃음> 이들리네 와, 이거를 누가 상상을 했을까? 어, 누가 이런 주제를 했을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뭐지? <웃음> 이게, <뭐니>?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예요>? 이게 <웃음> 뭐지? 고구름의 수박 가슴이 풀렁거리는데 뒤에 사람 마님이 와 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 와 이거 뭐야? 정말 <웃음> 이 주제 뭐야? 뭐 모임? 뭐임? 이거 뭐임이거 주제가 뭐야? 아 근데 이거 주제 진짜 개 이상해 어떻게 이거 누구야? 깜짝 놀라. years later. 시작 우주의. 이게 <웃음> 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주제 중. 근데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과일이요? <웃음> <웃음> 저잘해아 <웃음> <웃음> 이게 뭔데 그래서 아나 이게 제일 웃겨 팔빛트 선길러스를 쓰는 너무 이 <웃음> 누가 뜬답이야? 이거요? 어?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닝이 있잖아 세 수박 가슴 어나 아 아, 이거 맞췄는데 이거 맞춘는데 어. 나? 꼭 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어. 아, 어. 오! 맞췄다 이상한데? 그렇게 잘 그려? 뭐야? 오, 와, 어, 이거 맞혔어요, 이걸, 와, 이거 와, 이거 처음으로 끝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 <웃음> 죄송합니 아. 아. 아. 아. 아. <웃음>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입맛 다시 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가 엉덩이를 보며가 어디 갔냐고. <웃음> 엉덩이 봉덩이 동그랗게 <웃음> <복숭아를> 먹는 사람. <웃음> 이거 내가 맞춘 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다음 주제는 뭐로 할까요? 음. 음. 음식, 음식 어. 아니면 <웃음> 아니면 장소? 그러니까 뭔가 유원지, 유치원, 놀이터 막 이런 장소감 들어가야 된는 장난감, 놀이터 들어야 되는 장난감, 놀이같 들어가야 되는 장난감, 놀이터 들어가야 까는 장난감, 놀이터 들어가야 되는 장난이터 들어가야 되는 장난감, 놀가야 되는 장난감, 놀는서님어야어야이거 너무하다. 진짜 아, 음, 음. 음식, 음, 그 이거나 봐. 야, 그, 아 주제, 미쳤나봐.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give me t h a 다.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o s a what is it? Cosa, what is it? Cosa, what is it? Cosa, what is it? Cosa, what is it? c o 2 0 0 0 years later. 갑시다. 투난다어 어? 아?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꾹꾹거 봐야돼요 꾹꾹거 봐야돼요 이거 봐야돼요 지금 보세요 <웃음> 어, <뭐야?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유 나 오늘 생일이다 아 <웃음> <웃음> 어떡해 어머나 어나 너무 잘밌다 <웃음> 이거 최상일 드로잉 봐 드로잉 봐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없죠, 이거 진짜 야,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잘 왔어요 <웃음> 왜? <웃음> 다들 맞췄어 <웃음> 아니 다들 그림을 잘읽려서 그런지 잘와 진짜 어 심지어 다 맞췄어 <웃음> <웃음> 다른 구도! 다른 구도! <웃음> 아 생일이다 <웃음> 진짜로 <웃음> 자, 마지막 판이니까 어... 잘유 기할까요? 자유자유? 아, 아. 자유 주제? 아 잠깐만 주제 뭐하지? 아, 전 주제 정했습니다. 일단 해보는 걸로. 어? 잠깐만! 아, 나한 아, 사람만 노린다. <웃음> 아니, 아, <왜> <웃음> 저... <웃음> 저도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만 노리는 걸로. 저는 능이 버섯을 참 좋아해서요. <웃음> 어? <웃음> 아, 능이 버섯 맛있죠. 아, 그쵸. 능이 버섯 차가 몸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웃음> 주제 정했어요 어? 네, 전떴어요 네? 어, 이거 뭐야? 신이야 <웃음> 씨! <웃음> <웃음> 내가 이걸 이 주제로 내가 스로 봤지? 아이 그게 란진이 람쥔니, 란진한테갈 줄은 몰랐지. 너였어? 너구나. 아 수도 있어요. <웃음> 아, 아. 이게 어? 이게 맞나? <웃음> 2000 years later. 일단 죄송해요. 일단 다들 죄송하고. <웃음> 네, 사랑아. 일단... 시작. 어? 어? 어? 어? 지금 작다. 뭐냐고 진짜.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이거. 이거 뭐데 이거. 이게 뭐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잘그어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그렸 세상에. 점점 귀여워. 다시 작아졌어. 여이 너무 저기 여기서 사실도해시면안 되거든요. 다들 제가 제 저번 비밀으로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왜 저번에 수치스러웠는지 아냐고? 채우는 <웃음> 그 자기아 이거 너무 짜증났어요 내가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웃음> 아, 그래. 근데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와가지고 이게 나 자신이 되잖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와가지고 새방 전체의 형탈 전체의 형탈 나는 혜연을 귀여워. 차가불러가지고태어이야아 귀여워졌는데? 잘하셨다 <웃음> 아. 아 좋아 아. 깔끔하다 네, 여러분들 그렇겠다. 하시는 거 수고 많으셨고 남아도 <웃음> 네다 보내도록 아. 할게요 네, 아, 진짜 고생 그럼... 많으세요 아.